이거요 A. 오. 암페어. 아 이거 암페어? 왜요? 네. 이거 오. 1 암페어는 1,000 밀리암페어예요. 그리고 암페어 암페어는 절로 세게 다니고. 요. 네. 그러면 여기 네. 이거 C는 뭐라고 읽어요? 콜럼이요. 오. 콜뭐요 콜럼. 콜럼. 네, 그렇게 외시면 편해요. 거의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S는요? 맞아요, S, 시간. 그냥, 초? 아, 이거 맞다. 전화량, 이거는 초단위에요 이거. 아, 초단이요? 그래서 만약에, 뭐, 2분 동안 하면 다 초로 바꿔줘서 120으로 해야 돼요. 2 e 곱하기 2 e 하면 안 돼요. 120으로 고쳐줘야 돼요. 초단위여서 음. 근데 여기, 쿨롱, 쿨롱, 쿨롱, 쿨롱, 이런 식으로.